어? 뭐를 보리... 보리살! <웃음> 응. 여기 좀 내려봐니까? 응? <웃음> 보리... <웃음> 보리 쌀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어야나 지금 좀줄 누구 한거 아니니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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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너무 오래 했어, 태풍이... 음, 잠깐만! 못도뭔가 뭣도 먹가 뭣도 먹어. 뭣도 먹가 뭣도 어 뭣도 먹어. 어올라 먹어. 뭣도 올라 뭣도 먹어. 뭣 도다요 가 먹네. 왜? 으세 선 아, 나한테라. 보여줄게. 5번 기고야 뭐야? 고야 이거. 이빨 오는 어. 응? 거 아니야? 응. 아, 더 쥐마다. 아, 좋아유 좋아유 아! 더 좋아해 줘. 봐봐. 응. 그래. 기 코르셋 원피스 세트. 이제 끝이 아니에요. 봐. 뭐이가 있나? 왜 자? 왜자 광고 나오면?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어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야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야, 이 녀석을 가는 거야. 너무 신나게 놀고 계시네요? 오, 얘들아, 너희들 너무 깔끔하게 잘 놀았다. 오쿤, 오쿤, 오쿤, 오쿤, 오이 오쿤,